짜파게티 먹을까? 직접 채소를 볶아 만들어 간짜장! 큼직한 삼겹살 파김치까지 모든 게 완벽해 홍사운드 음,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꼭 보세요! 좋아요! 안녕하세요 홍사운입니다 오늘은 짠! 간 짜파게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셰프님의 레시피를 참고를 했고 간짜장처럼 애호박, 파, 양파, 마늘을 직접 이렇게 싹 썰어서 놓고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삼겹살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듬뿍듬뿍 썰어서 파랑 마늘로 기름을 좀낸 다음에 거기다가 삼겹살을 넣어가지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때쯤에 양파랑 애호박을 팍 넣어서 적당히 싹 볶아주다가 스프를 세 개를 넣어가지고 샤샤차 볶고 마지막에 조 보뮤 한번싹 해서 이렇게 2인분을 만들어봤습니다 또 함께 먹으면 맛있는 군만두 엑소교자랑 큰김치만두 준비를 해봤고 파김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얼른 먹어보자 고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최고입니다 요즘 짜장면이 한 8천원 7천원 이 정도 하잖아요 아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짜장면집 안 가도 되는 맛인데요 이거 꼭 짜파게티 아니고 원래 이현복 셰프님 레시피는 진짜장이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짜슐랭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도 한번 해먹어 봐야 되겠다 신기하다. 냉동이. 고기는 진짜 맛있거든요? 근데 얘는 약간 김치에 뭔가 조미료들이 많이 가미된 것 같은 들큰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아쉽네. m mm h -hmm. a n 짜파게티 두개 끓인건데 채소랑 고기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오야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게 느껴지네 와잘 먹었다 짜잔 안지영님께 선물받은 물입니다 짠아잘 먹었습니다 아, 오늘 간 짜파게티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밥 볶아 먹으면 짜장밥 되생겨 저 웬만한 중국집보다 저는 맛있었어요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유우우 유우우